안녕하세요. 엽기입니다. 제가 이틀 전에 바디프로필 촬영을 끝냈는데요. 사실 먹고 싶은 음식이 되게 많아요. 그 중에서 김피탕이 제일 먹고 싶었는데 딱 오늘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시키려고 한 거기가 집이 문 닫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아쉽지만 김피탕은 다음에 먹기로 하고 오늘은 근처에 있는 닭강정집에서 닭강정 포장해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따를게요 음. 음, 이거는 마늘강장 닭강정이고요 이거는 매운 양념 닭강정이에요 치킨무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치킨무를 따로 안 팔더라고요 음, 그래도 엄청 맛있 이거는 매운 거 전형적인 옛날 닭강정이에요 옛날 양념 아시죠? 아 이제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옛날 양념이 마늘간장은 약간 불고기 맛도 나면서 일단 얘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옛날 그런 닭강정 그런스러운 맛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닭강정집 잘 없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마침 하나 있어가지고 바로 사왔어요 <웃음> 닭강정 살짝 시간 지나면 튀김옷이 살짝 바삭해지잖아요 아, 그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, 진짜 제가 치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음식 모든 걸다 좋아해서 한달 동안 어떻게 참았 는지 모르 겠어요. 맛 있는 거 죠? 진짜 먹는거에진 심이, 어 가지고 하... 음. 진짜 시 간이 지날수록 맛있 어 지는 것같 아요. 지도 안 한데 젓가락으로 집은 거 봐. 좀 금방 먹네 배고팠나? 아이고. 음 약간 매콤 닭강정에대해 있어서 걱정했었는데 그렇게 맵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좀맵질이어 가지고.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하루에 3끼 다 치킨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꼭 치킨이 아니더라도 모든 음식을 3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. <웃음> 음! 이런 거! 너무 좋아! 막 바디프로필 준비할 때 식당 먹잖아요 막 고구마나 이런 단호박아 저는 그런 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음식을 진짜 좋아하구나 느꼈어요 진짜로 아 그래가지고 먹방하면 진짜 맛있게 먹겠구나 싶어가지고 약간 시작을 하게 된것 같은 제가 진짜 음식 가리는 거 없이 웬만한 거다 먹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는 계속 못 먹는데 음, 진짜 많이 먹을 땐 많이 먹고 식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식탐 좋은 건가?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 식탐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금방 먹네 양 조금 작았나? 컵 귀엽죠? 제가 오피치를 좋아해가지고 취향 네 취향입니다 但你发现我也不能不能不能不能面能不能不能不能不 <목소리도> 마지막 오늘 유튜브 첫 영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뭐 새로운 제품이든 먹방이든 아니면 맛집 탐방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로 찾아 뵐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